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 구입한 아트엑스 마카 80색으로 벚꽃을 그려보려 합니다. 우선 오늘 그릴 대상인 벚꽃을 관찰해 볼게요. 벚꽃은 다섯 장의 꽃잎으로 되어 있고 꽃잎 끝이 갈라져 있습니다. 꽃잎은 135번 페일 체리 핑크로 그려줬어요. 스케치를 하지 않고 바로 그리다보니 속도도 조금 느리고 형태도 살짝 이상한 부분들이 있으니 이해하고 봐주세요. 그림을 그리고 완전히 마른 후에 바로 옆으로 다른 형태를 그리면 두 형태의 경계선이 자연스럽게 살짝 진하게 발색이 된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효과를 줄수 있는 게 마카의 매력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 꽃잎 하나 그리고 조금 기다리거나 다른 부분 조금 더 칠하거나 그랬어요. 다 마른 후에 한번더 칠해주면 그 부분은 진해진답니다. 마르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칠하면 마카 자국도 남고 안예뻐지더라고요 이번엔 옆으로 보이는 벚꽃도 그려줬어요. 꽃잎이 마를때까지 또다시 다른 부분을 한 번씩 더 칠해주고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 꽃잎 두 장을 그려줍니다. 줄기는 59번 페일 그린으로 그려줬어요. 한 개의 벚꽃 봉우리에서 3개에서 4개의 꽃이 핀답니다. 꽃 봉우리가 다섯 여섯 개씩 붙어있는 곳엔 벚꽃 다발같이 큰꽃 뭉치가 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조금씩 피어있는 꽃으로 그려봤어요. 이제 구도를 잡으면서 앞에 그렸던 방법대로 꽃과 줄기를 채워나갑니다. 나뭇가지는 97번 로즈베이지로 그려줬어요. 그리고 웜그레이를 사용해 나뭇가지에 살짝 회색빛을 더해줬어요. 이번엔 37번 파스텔 옐로우로 꽃가루를 찍어줬어요. 그리고 흰색 젤리펜을 사용해서 수술을 그려줬어요. 마지막으로 모나미 플러스 펜을 사용해서 꽃받침과 줄기 부분 진한 색을 올려줬어요. 오늘은 이렇게 마카를 사용해서 벚꽃을 그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